눈 진짜 많이 오지? 예스! Yes. 하이만 hey Look at that black thing right t h a t In the middle? 어헝 uh -huh. What's up, Young Coach 여러분이 왔습니다 지금 게임스에서부터 AMC까지 아주 판들이 유동을 치는 상황에서 잘 수익을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같은 경우는 따로 뭐 주식을 거래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숏스 o r t 라고 하죠 자, 이 상황이 엄청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쇼트 스퀴즈를 할 때에는 어 이제 뭐헤지펀드가헤지펀드를 상대로 아니면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들이 어 민간인들이 우리의 돈을 이제 어 레딧을 통해서 어 힘을 합쳐서 헤지펀드를 상대로 한 붙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는 어, 기상천외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저같은 경우는 따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어, 참여는 안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돈 복사를 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 될 수도 있었긴 했었는데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죠 자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강의 진행을 해가지고 다같이 이제 다 같이 다 차트 분석을 하고 거래를 했는데요 오늘 어제 분석했던 것들이 제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주 수익을 잘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트들을 같이 분석을 했고 수익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 가장 이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할수 있는지거든요.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지. 자, 그 답변에 있어서는 최소 100달러, 10만원 정도만 가지고도 좋은 수익을 만드시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학생분 강토님이죠. 100달러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 수익을 만드셨는데 보시면은 현재 잔고 786달러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수익을 현재, 현재 떠있는 수익이 153달러, 그리고 9 7점 그쵸? 그래가지고 평가금이 지금 현재 940불. 거의 1000달러에, 네, 거의 1달러에 도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100불로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10배에, 네, 1배 수익을 만드시면서 1000달러에 이제 거의 근접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00불을 만들진, 10, 1, 100달러에서 1000불을 10, 만들 줄만 알면 1000달러에서 만불을, 1000달러에서 만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 잔고, 내 원금이 아니라 내가 좋은 셋업을 찾아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00달러가 있던, 만달러가 있던, 1 0만불이 있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으면 똑같이 퍼센트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실력이 없으면 돈을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00달러로 거의 천불 만드신 강토님 이번 주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생문인데요 상주님 파운드 달러로 수익을 만드신 차트고요. 보신 파운드 달러 1시간 차트. 네, 서포트에서 정확히 1.365 서포트 레벨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네 타겟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1.37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방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주님이 만드신 수익. 보시면은 네, 1.365 진입 그 다음에 현재 타겟 1.3712 1.3712 해가지고 거의 80불 정도 0.1라씩 해가지고 진행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만드신 거볼수 있죠 이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린 거죠 공지방에 네, 현재 220명 넘는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파운드 달러 1시간 차트 파운드 또한 이제 업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37 중요한 레지센스가 있지만은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준다면 아주 좋은 네 매수로,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준다면 매수로 아주 좋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라고 제가 공유해드렸고, 우리 상주님이 매수로 수익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번째 학생분입니다. 영롱님이신데 유로엔으로 이제 52.4핍 수익. 자, 순익, 손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라 사이즈, 순익, 손실,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핍을, 몇 핍을 만들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 어카운트여가지고, 뭐, 오랏을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오랏이 평균 1핍당 50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0불 곱하기 50핍 정도만 해도, 그렇죠 2,500불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뭐 0.1랏을 거래를 해요. 그러면은 52p면은 520불 정도가 되겠고요. 그렇 중요한 것은 내가 PNL, 그렇죠? 프로피 l o 로스 순익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셋업을 거래해서 피을벌수 있느냐. 피을벌줄모르면은랏 사이즈 상관없이 돈만 잃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피을벌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로엔 지금 50p 플러스 수익 만드시고 계시는 거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네, 유로엔 50p 플러스 50p 플러스 50p 플러스 유로달러도 40p 플러스로 유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드신 것을 볼수 있죠 네그 다음 네 번째 우리 규리 학생님 보시면은 이제 어, 유로달러 거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드신 거볼수 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유로 매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만드셨구요 키위의 매수까지 해 가지고 또 수익까지 달리고 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유로 달러 0.4 0.1 라 진입 하셔가지고 레지센스 까지 수익으로 지금 잘 지시고 계시는 모습 자 마지막 이제 레전드죠 자 오늘 파운드 달러 이제 거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만드신 우리 해피님 이제 우측 보시면은 6,864달러 6전 해가지고 오늘 수익입니다 이게 보시면 은 이익손실 6,864.06 해가지고 수익 떠 있죠 보시면은 이제 거래내역을 보시면은 파운드 달러 매도에서 매수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잘다 드신 거죠 계약수는 라사이즈 3에서부터 1, 아 1에서부터 3까지 그쵸? 그래서 파운드 달러 6,864 달러 수익을 만드신 걸볼 수가 있네요. 저렇게 작은 원금을 가지고도 꾸준히 내가 실력을 가지고 꾸준히 좋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거래만 한다면은 처음에 내 PNL은 그쵸 처음에 내 이제 달러 금액의 수익은 작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꾸준히 가져간다 보면 장기적으로 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간다면은 컴파운딩이죠, 그쵸? 이제 복리 효과 때문에 해피님처럼 파운드 달러 6,800 불 수익처럼 이렇게 큰 금액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제 강의 때 제가 이제 학생분들께 말씀해 드린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돈 트레이더 P&L 트레이더 셋업 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은 P&L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과 손실 프로핏 그리고 로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프로핏 그리고 로스 해주고 내가 거래를 했을 때 mt4 터미널 우측 하단에 보이는 막 마이너스며 플러스며 내가 얼마 지금 뭐떠 있는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우측 하단에 이거를 보시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셋업을 거래를 해가지고 그 셋업이 성공을 했으면 은 내가 돈을 벌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셋업이 성공하였고 내가 거래한 셋업이 성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룰을 잘 지켜서 내 거래 기준, 내 거래 기준을 따라서 룰을 잘 지켜서 거래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셔야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 거기에 기준점을 두시고 거래를 하시면 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남기가. 플러스일 때는 참 좋겠죠. 자 근데 내가 거래가 빠꾸먹었다. 마이너스로. 이러면 은한틱한틱 한틱 반대로 움직일 때마다 내 눈은, 이제 내 기준점은 이 P&L로 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때내 심리가 버티질 못해요 나중에 나중에 거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거래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은 돈에 기준점을 두시지 마시고 이 셋업에 이 거래 셋업에 기준점을 두시고 천천히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은 이 말은 이제 저뿐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팟캐스트 트레이딩 팟캐스트를 들어보면은 큰 헤지펀드나 프로 트레이딩 회사를 운영하시는 뭐 하루에 몇백 억씩 몇 천억씩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만 딱 들어도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쫓지 말고 셋업을 거래를 해라. 그래야 내가 타깃을 맞았을 때 아니면은 반대로 스탑무스를 맞았을 때딱 까먹고 다음 다음 거래를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이건 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심리적 뭐 레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은 우선은 네 이것부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강의 때또 이제 분석을 한 차트입니다 골드 15분 차트 고요 데일리 업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카운터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부분에 15분 카운터 트렌드 라인 또한 브레이크 리테스트 매수가 아주 적절해 보이는 차트라고 제가 골드 고, 셋업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이레벨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트렌드라인 레지센스까지 1대 3.5 정도 비율을 가지고 골드 거래를 한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골드 레지센스 터치 후에 위로 슈팅 스타 주면서 다시 한번 서포트까지 떨어진 모습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양방향으로 거래 가능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공지방에서 공유를 해 드린 대로 매수를 해 가지고 존숙을 만든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엔 차트죠. 유로엔 데일리 차트 이제 위클리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이제 보이면서 트렌드 라인 4시간 상방 브레이크또한 나오는 모습. 이제 그리고 먼슬리 차트의 모멘텀을 따라 가지고 매수 셋업을 하는 게 적절한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을 저희는 이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유로엔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서 네, 여기서 매수를 해 가지고 이제 고점 55핍 정도 이제 수익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현재 30핍 정도 이제 플러스 30핍 정도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셋업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게더 있지만은 네 여기까지만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직도 수익을 어, 꾸준히 만들지 못하거나 어, 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꾸준하지 않거나 수익을 꾸준히 만들다가 슬럼프가 왔을 때 며칠 동안 뭐 거래를 잘 못했다 그래가지고 돈을 잃었을 때 아예 그냥 마진콜이 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수익의 큰 돈이나 아니면 은 원금의 큰 일부를 어 잃는 상황이 자주 나올 때에는 뭔가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스터 클래스 에펙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완전 기초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배우실 수 있지만은 제가 직접 멘토링 해드릴 때에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 가장 먼저 고치는 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성공적인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목표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것은 이거를 거래해서 지금 열어서 지금 닫고 뭐스타무스 여기다 두고 타겟은 이렇게 잡아라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고기를 제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드리면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지금 무료 자료 이제 파일 3개가 지금 파트 3로 해가지고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것을 아직 다운받으시지 않으셨으면은 꼭 웹사이트 가셔서 우선 다운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자료 속에 이제 디스카운트 코드가 있으니까 사용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저와 저희 학생분들과 다 같이 2021년 레벨업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잘 지키는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